자 그리고 이 차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변속기가 고장이 났어요 큰 <웃음> 고장은 아니고 그냥 전 고장 이거 자꾸 배터리 방전된 엔진 시도이번 어, 어, 새로운 장고장이거든요? <웃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를 전문적으로 터는 저는 대리입니다. 자, 이 대리 대리입니다 자이 프로그램은 이제 유명인들의 차를 한번 털어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사람의 차는 무슨 차인지 이 사람의 차 안에는 어떤 게 특별한지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차량은 바로 자 미니컨트리맨입니다 미니컨트리맨 정말 귀여운 차죠? 이차의 주인이 누울까요? 하나 둘셋아 유명인 아 유명인이 계세요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저는 리플의 PD입니다 아 리플의 PD님 반갑습니다 어절 게임을 좋아하시나봐요? 아네 재밌게 봐가지고 네, 본인도 어디가라고? 아니 저는 문어입니다 <웃음> 일이 차량은 한번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17년식이고요 네. 컨트리맨 쿠퍼 D 디젤 차량이죠?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이네요 그리고 위에는 또 이제 흰색이죠? 아 투톤이네요 투톤 이 미니쿠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미니쿠퍼에는 대충 네가지가 있어요 3도어, 5도어, 미니클럽맨, 미니컨트리맨 이렇게 한국에는 크게 네종류로 판매되고 가 있고 미니컨트리맨이 미니중에 제일 크다 사실상 미니가 아니라 미들 약간 이런급이에요. 얘는 SUV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 외관을 보시면 정말 귀여워요. 보시면 약간 개구리 같아 개구리 어때요? 차량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이뻐서 타는 거죠. 이뻐서 네, 이 차를 사,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원래 해치백을 탔었는데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자꾸 내릴 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웃음> 그래서 전고를 높은 차를 사자.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원래 타시던 차가 118D예요 118D가 너무 작더라고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전고가 높으니까 거래를 안 받고 편하게 운전할수 있는 차가 바로 미니 컨트리맨이었다 그때 다른 차는 알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뻐가지고 아 네. 인정합니다 이 차가 신차가가 3,600 정도 돼요 미니 쿠퍼, 컨트리맨, 디젤이고 SD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3,700에서 한 4,000 사이였을 겁니다 이걸 구매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얼마였다고요? 2,100? 저는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살때 이제 2,270 오 17년식이니까 16년에 구매하셔가지고 5년 타고 한... 저한테 버린 거죠? 네 예, 예, 예. 버렸다고요? 네 예. <웃음> 약간 1년에 감가가 400만원 정도 되는 차량라고볼수 있습니다. 귀여워요. 여성분들의 워너비 차량 아닙니까? 제 아는 지인들도 미니쿠퍼를 엄청나게 사고 싶어하고 엄청나게 많이 타세요. 저전 남자인데 그럼 남자들도 많이 타고 싶어요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구매할 때 미니쿠퍼를 꼭 항상 리스트에 넣거든요. 정말 귀엽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미니쿠퍼 중에는 제일 못생긴 거 아닌가? <웃음> 인정합니다 이게 이게 좀 다르죠? 이네 동그란 게 이쁜데 다른 거는 또 전고가 낮기 때문에 네. 컨트리맨이 미니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좀 근육처럼 우락부락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랑 저 근육이 우락부락한가요? <웃음> 자, 차량을 이렇게 보시면요 긴장이 크죠? 크고 휠이 기본형 휠이라서 5스포크 일반, 일반 형태입니다 그래서 휠을 꼭 바꾸시고 싶다고 아, 휠을 도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세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죠 <웃음> 그래서 두색을 검정색으로 할까? 분진이 많이 묻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투톤이기 때문에 여기 도 흰색 그리고 루프렉도 다 있어요 SUV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뭘걸수 있다 뒤로 오시면 이게 미니쿠퍼 2세대인데 2세대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원형 등을 가지고 있고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로밍게 특징이죠 근데 이번에 신형은 또검은색으 또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 트렁크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오뭐 왔네요 어? 알레산드 맥퀸 신발 그 원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네. 트렁크에 신발 하나씩 넣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블랙핑크 멤버분께서 아니 뭐 여기다가 놓고 가져간다 해놓고 안 가져가가지고 블랙핑크 멤버 어떤 분이요? 지수님이라고 <웃음> 여기 유진 적혀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 서울대술대학교 다니시나봐요 영상 네, 전공 이, 또 추울 때 입으려고 아덧바도 있으시네요? 네돗바랑 후드집업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차아갈때필수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도 있네요? 아, 이건 제가 축구를 좀 해가지고 아 저기 축구 언제 어디서든 축구를 할수 있게 대박 그리고 카메라도 있어요 네, 이것도 언제 어디서든 뭐 찍고 싶은 거 있으면 찍고 아 역시 이때 쓰는. 촬영하시는 분의 본분이 되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그래도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아주 좁은 건 아니에요 이게 클럽맨이랑 컨트리맨이랑 전장이 같은데 컨트리맨은 뒷자리가 좀 넓고 클럽맨은 뒷자리가 좁은 대신에 트렁크가 좀더 길어요 그래서 골랐다고 들었거든요 당신한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러면 뒷자리 한번 타볼까요? 뒷자리 열어보시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옛날에 소품으로 샀다가 3 플러스 1이 래가지고 남아서 일단은 남겨두고 있고 차에 타면 꼭항상 있는 거물티슈 필요함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보시면 은그 미니쿠퍼는 뒷자리가 작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컨트리맨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패밀리카라도 손색이 없어요 앉아보시면 저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닿아요 머리가 닿... 다...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귀엽죠? 제가 안전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마 키가 한180 되시는 분들은 진짜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저보다 외소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탈수있을 정도 크기고. 그리고 뒷자리에 열선 없죠? 네, 아, 열선은 없어요. 뒷자리에 충전포트도 없네요. 그 차에 있을만한 거가 다 없습니다. <웃음> 아, 썰루프가 있어요, 뒷자리에. 그 썰루프가 안 열립니다. 아, 그냥, 그냥 유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 문이 좀 귀엽지 않아요? 문 너무 귀여워. 천재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무 귀엽죠? 닫고요. 앞에 한번 타볼까요? 이게 다행인 거는 미니쿠터 애들이 거의 뭐 2인승 사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자리 좀큽니다아 편해 아 편해 아 충분히 좋네요 자 이렇게 알락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미니가 제가 옛날에 많이 타봤는데 전부 디자인이 동그라미에요 아세요? 미니 로고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미니 컨셉이 동그라미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동그래요 이 쌓여임도 동그랗죠 보세요 귀엽죠? 그리고 이송풍도 동그라미에요 귀엽죠? 내비처럼 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고 버스도 동그라미고 핸들도 동그라미고 다 동그래요 핸들은 그럼 네모난 핸들도 있나요? 아니 그 D컷 핸들 이 있는 거죠다 아 동그랍니다 스패티들도 동그랗죠? 목말랐어 잠깐만 네. <웃음> 자 그리고 이 차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변속기가 고장이 났어요 <웃음> 아니, 큰 고장은 아닙니다 큰 고장은 아니고 그냥 잔고장 제가 이차탈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변속기 장애! <웃음> 이러면서 그렇죠. 변속기 장애! 이러면서 고치라고 하거든요 미니의 고질병이라고 해요 이 변속기 미션에 스프링 날아간다고? 네, 뭐 스프링이 날아간다고? 네뭐 스프링이 뭐좀 문제가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수리를 하러 가면 70만 원인가 80만 원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안 고치고 있는 상태 바빠가지고 그래서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또 이게 미니쿠퍼 기본형을 타시면 생각보다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이게 내비게이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 들어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안 들어있어요 <웃음> 그렇죠. 통풍 시트 없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근데 또뭐 없더라? 거의 웬만한 게다 없습니다 충돌 방지도 없고 충돌 방지가 웃긴 게그 혹시 저기 이름이 대리님이시잖아요네이 대리 대리님 차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해주나요 차가? 네 근데 제 차는 그 충돌을 방지해주진 않고 충돌할 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아! <웃음> 그러니까 충돌 방지를 알려주지 아, 얘가 막아주진 않아요 경고든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아 대박 사건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어쩔울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기사님들의 스킬이죠 가다가 빨간불에 이제 파킹 넣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웃음> 이제 트라이브 넣고 출발 아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감성으로 타는 거지 아, 그렇죠. 이게 막 기술적인 문제나 옵션 때문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타는 거죠 장고장이랑 그렇죠 그 미니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형이라서 그렇지 막 JCW나 요즘 그 최신로 으 나오는 것들은, 어댑티브 크로스터들 들어갔어요. 그런 거 들어가고, 옵션도 뭐 빠방하고, 엔진도 빠르기 때문에, 핫 해치라고 하죠. 음. 그런 걸탈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기본 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JCW는 6천만 원이 넘어요. 오, 미니가 6천만 원. 네. 기본이면, <웃음> 그 돈이면, <웃음> 그 돈이면... <웃음> 그 미니에서 귀여운 거 알려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폰 이게 거치대요. 미니 정품이죠, 이게? 정품 아니고요. <웃음> 제가, 제가 이거 드라이버로 계기판을 빼가지고, 이거 넣습니다, 이거. 아 대박사건 정말 예뻐요 핸드폰 거치해가지고 핸드폰을 레벨로 쓰신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애플 카플레이가 원래 기본형이 없고 하이크림이 있거든요 이게 하이크림이 아니라서 이 애플 카플레이를 달았어요 그렇죠 제가 60만원 주고 예약했어요 지금 달러갑니다 뭐 눈탱이 맞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눈탱이 맞았다고요? <웃음> 아 그리고 미니는 좀 귀여운 게 컨셉질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이게 다 비행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네요 위에 보시면 이런 게다 비행기 같죠? 솔로부터 이렇게 비행기처럼 여는 거고 이 엔진 스탑 스탑 스탑 도 여기 있어요 비행기처럼 그렇죠. 스타트. 스타트 그러면 이제 변속기 장이 이렇게 <웃음> 여기 뜨거든요? <웃음> 변속기 장에 <장애. 웃음> <웃음> 에어컨도 어, 오토가 아니에요 이게 좀 불편하죠 왜냐면 네. 운전하다 보면은 이 서리가 좀 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운전하면서 이거를 몇 개를 돌려야 돼요 이거를 네. 한번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튀는 것까지 아 그럼 너무 많죠 이런 거 대박이네 그리고 USB 포트가 하나예요 그래서 스치가 되게 구분하셨는데요 네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자꾸 배터리 방전면 엔진 시동 변속 기아에 어? 이건 또 새로운 장고장이거든요안 <웃음> 뜨던 경고등이 떴어요 지금 시동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런가요? 네. 시동 네. 걸어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오. 자 그럼 한번 차를 문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오징어게임맨 차를 탔고요. 미니를 처음 탔다가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딱딱하고든 차가. 맞죠? 맞아요. 아반떼나 소나타 타다가 미니 타면 정말 딱딱하고 노면 소음이 다 들어오거든요 느낌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방출을 한다고 하는데 컨트리맨이랑 클럽맨은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이에요. 커가지고 맞아요. 다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징어 게임 참여하시는 분인데 왜 이걸 거부하셨나요? 끝났잖아요 게임이. 네. 게임이 끝나가지고 그 돈으로 샀습니다. 아 거기 근무하시면 얼마 많나요? 아 이거 말하면 은프론트매니 그 저를 죽여가지고 얘기 못합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 할때 참여자분들 몇 명까지 이걸로 들어가시나요? 데려, 그렇죠. 왜냐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뭐, 제가 한두명 두 정도 차, 태워, 태워서 했죠. 설로프 열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 이거 수동이에요. <웃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옵션이 너무 귀엽다 차량 주행 질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변비 좋죠 16.8 정도 나쁘지 않은데? 역시 작은데 디젤이니까 좋아요 게다가 시내 주행만 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도 16.8이 나온다는 게 차는 자가연비가 좋다 괜찮은데? 다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멈출 때랑 설때랑 진도 좀 심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지금 또 저속이었어서 이게 60km로 달릴 때가 진국이거든요 이제 노면 소음이 막 이런 비행기 소리가 나가지고 <웃음> 여기 또 차가 130km가 넘어가면 핸들이 이렇게 덜덜덜덜 <목소리> 이렇게 떨리거든요 꽉 잡아서 해야 대박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보니까 미니를 왜 구매하시는지 알겠어요 특별한 감성이 있고 이제 나만의 미니를 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길 가다 보면 저랑 똑같은 차에 똑같은 색깔이 거의 없어요 미니는 색깔, 컬러 선택권도 많고 에디션으로 나온 색깔도 정말 많아요 내려볼까요? 자 우리 리플의 컨텐츠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PD님의 차량을 소개해드렸고요 차량 아프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에 중고로 산다면 그후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미니 3도나 파이브도는 너무 좌석이 작아서 친구들 태우기도 힘든데 컨트리맨이라면 은 감성도 가지면서 수용성까지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캠핑도 가능하거든요 진자리 눕혀가지고 다용성의 차량인 것 같아요 대신 좀오픈을받아있다 크루즈 가 없는 게 아쉽죠 크루즈 네 최신 모델은 달러서 나오기 때문에 최신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의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 지금 제일 낮아요 아 왜냐하면 3.5점의 분포가 디자인이 3.5 <웃음> 그 외에는 장점이 없다 아 장점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솔직히 차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면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만의 그게 있으니까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으시도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봤고요 컨트리맨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이 대리대리였습니다